지금 기본 패턴에서요 레깅스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원단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다 되지는 않는 건 아닌데 요 꼬지로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레깅스 바지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패턴을 지금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대충 겹쳐놨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겹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시저까지 포함해서 잘라버릴겁니다그려놈데 그래서 한 9인치 4분의 3 정도 나오겠네요. 부리가. 이게 레깅스가 너무 적으면은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줘서 발목보다는 조금 크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썼고요. 그 위에 얼마나 겹쳤나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겹쳐있습니다. 힙이 엉덩이가 35 반인데, 35 반이면은, 여기에서 34, 35 반이면 여기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입어서 늘어나게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허벅지도 이렇게 많이 겹쳐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도. 무릎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물선도 이렇게 겹치있습니다 2인치가 겹쳤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패턴을 떼어내고, 떼어내고 그대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대로 잘라버리면은 요 위에 고무줄 시점만 1인치 반 줬어요. 나머지는 이 그린대로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접이 포함돼서 이만큼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앵스 바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여기도 신경 쓸거없고 앞에도 신경 쓸거없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한 2인치 2인치 넘게 쌓였죠? 한 2인치 되네요 1 8분의 7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릴 겁니다 그대로 밑단도 기니까 일반 바지 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바지 패턴이니까 바지가 여유양이 있어요 입었을 때 방바닥에서 발끝에서 한 1cm 정도만 올라오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발목에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잘라서 완성선이 2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살짝이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빼 내가지고 이걸 살진합니다고무질 들어갈 때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데는 할거 없이 그대로 이제 받기만 하면은 끝나버립니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고, 요것도,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야죠. 박고 나서 이렇게 박으면 이제 끝입니다. 중간에 네 군데를 다시 했습니다. 아이치를 올려가지고. 꼬이안되거 나오지 않게 손가락을 잡아주면 내손으로는다 잡아줍니다. 한 번에 많이 잡으려고 면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잡으면, 몰라요. 움직꺼 꼬입니다. 흔들지 않았죠? 고무줄을 바았으니까 늘어났잖아요, 고무줄을 그럼 한번 스팀을 주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스팀을 주면 늘어났던 것이 쭉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트 같은 또, 니트 옷들도 이렇게 스팀으로 잡으면 싹 잡아줍니다. 늘어난 스팀. 늘어난 밑트 옷은 스팀으로 이렇게 싹옷걸에 걸어 놓고요. 옷걸에 걸어 놓든가, 마네킹에 걸든가 해가지고 싹달려주면은 원상태로 싹 돌아옵니다. 고무줄 잘 박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돌아갔는데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거의 원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네, 한번 입어보고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